조직개선 TFT 3차원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하겠습니다. 도형에 윤곽선이 없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과 우측이 튀어나온 모양을 하려면 오블리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형 서식 창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효과에서 3차원 회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미리 설정해서 빛각의 오블리크 오른쪽 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상단과 우측이 튀어나올 수 있게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깊이가 없어서 튀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3차원 회전 위에 3차원 서식을 클릭하겠습니다. 깊이를 80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도형과 같이 깊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서 깊이의 색깔을 흰색 배경일 50% 더 어둡게 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에서 균형입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각도를 20도를 주겠습니다. 그럼 상단이 가장 어둡고 그 다음이 우측, 그 다음이 정면이 됩니다. 도형 서식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 색은 검정, 홈탭에서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키워주시고 굵게를 해주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적당한 위치에 키보드의 곱하기 기호를 입력해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서 밑줄을 선택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잡고 적당한 위치로 옮겨 주시고 상단에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시고 글자를 적어 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글자색은 검정, 테두리를 누르지 않으면 적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테두리를 클릭하고 글자색은 검정,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해주시고 그림자가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그림자 옵션에서 투명도는 0으로 해주시고 흐리게도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간격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굵게를 해주겠습니다. 테두리 도형 윤곽선도 검정을 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시고, 위아래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좌우 크기를 좀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에서 하살표를 넣어 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도형 윤곽선은 까만색을 해 주겠습니다. 하살표와 사각형을 같이 선택해주시고, Ctrl-Shift, 복사를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해주시고, 도형을 복사하겠습니다. Ctrl-Shift를 누르시고, 도형의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글머리 기호가 있기 때문에 글머리 기호를 넣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 속이 찬 둥근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왼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에 글머리 기호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Shift 키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한 줄을 띄우실 때는 엔터를 한번더 치시면 됩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블럭 씌워 주시고 글머리 기호를 넣어 주겠습니다. 대조표 글머리 기호를 넣어 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테두리 선을 잡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주시고 방향키로 미세하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해주시고 Ctrl Shift 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줄을 바꿀 때 글머리 기호가 없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만 해도 감점은 되지 않지만 시간이 남는다면 조금 더 비슷하게 맞춰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새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이미지의 처리와 압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별및 현수막에서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누른 다음 서식에서 글자 색은 까만색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 선을 검정 텍스트 1로 해주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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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를 조금 더 키워주시고 굵게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jpg에 의한 여기 이 줄은 삽입 음,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로 만들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글자만 우선 적어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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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형의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다시 화살표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방향키로 왼쪽으로 보내주시고 시프트 키로 도형 두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형 하나만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하살표를 넣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꺾인 하살표 연결선을 선택해주시고 빨간점일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빨간점일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조금 떨어졌네요 그러면 빨간점을 잡고 조금 띄우겠습니다 그다음 노란점은 위로 그냥 올리면 일직선이 됩니다 다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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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살표 한쪽이 사라졌는데 상관없이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에서 노형윤각선 하살표에서 양쪽 하살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살표 스타일 7 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 가로 열어주시고 양자화 띄우시고 행렬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 복사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자리로 이동시켜주시고 한칸더 띄워야겠네요. 이제 사각형을 없애야 되니까 위에서 도형 채우기에 채우기 없음,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해주겠습니다. 옆에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Shift로 클릭 클릭 해주면 3개가 다 선택되죠. Ctrl Shift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자리로 옮겨 주시고 좌우 크기는 적당히 키워 주겠습니다 한 줄이 될 때까지 키워 주시면 되겠죠 방향키로 위치를 잡아 주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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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살표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